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LF 소나타 2.0 LPI LED DRL 사양 헤드램프 교체와 브라뷰 LED 장착 그리고 터보 사양 LED 테일 램프 튜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중형 세단인 소나타의 7번째 모델 RF 소나타입니다 해당 차량은 데이라이트 의무 장착 전에 출시된 차량으로 데이라이트가 없는 사양의 할로겐 헤드램프가 달려있습니다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할로겐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전구타입인 만큼 흐릿한 시인성을 보여주며 정지등 점등시 할로겐 사양인 만큼 아웃사이드에서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고조사각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우측 하향으로 조사각이 틀어져 있으며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위인 칸델라 스치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순정 LED 데이라이트 사양 할로겐 헤드램프입니다 전조등 윗부분에 일자라인으로 뻗어 있는 게 바로 데이라이트죠 주간 주행등으로도 풀리며 포지셔닝 기능을 담당합니다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터보 사양 LED 테일 램프입니다 LF 소나타는 세단과 터보 사양 LED 테일 램프가 존재합니다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차량 앞뒤 모두 마스킹을 해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프론트 범퍼와 헤드램프를 태거합니다 현재 사양에서는 데이라이트 관련 배선이 없어 새롭게 추가해줘야 하는데요 순정핌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골게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를 감싸 외부 이물질이나 물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신규배선 역시 꼼꼼하게 감싸준 후 고정 홀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깔끔하죠? 좌측은 Non-DRL 타입 헤드램프, 우측은 LED-DRL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신규사용 고정에 필요한 모든 배선 작업은 규격, 고정되는원리및 회로, 그리고 휴지의 위치와 용량까지 설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출고사용과 동일한 기능과 안정성, 그리고 내구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품 헤드램프에서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브라비오 LED를 장착하고요. 신품을 장착 후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떨림 없이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전조등 점등 시 데이라이트 디밍도 잘 작동하고요. 타이거했던 프론트 범퍼를 장착 후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테일 램프 교체입니다. 리드 트림을 탈거 후 테일 램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LED 사양에 맞게 배선 작업을 해준 후 신품 테일 램프를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선명하게 빛나는 미등과 정지등을 비롯해 후진과 방향지시등 모두 떨림 없이 잘 작동합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라이트 테스터기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조사각 조절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두를 지원하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 중확인하십수니다 먼저 운전석이고요 동승석입니다 검사 통과 가능한 자기인증 LED는 사전 인증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상 등록까지 해줘야 합니다 작업 전후 모습을 비교해볼까요?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 야간 시연 개선과 같은 LED 광원의 장점을 모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LF소나타 각종 LED 동화장치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